아, 슨 대체? 는다고 아, 장이. 아, 아. 이 이밑간이밑밥안 b a r 파이브 어, 파이브 b a r 오. 자. 됐나 이거. 어휴 들어갑네 좋다 <목소리> 아... 맛있어. 몇 식네, 맘에. 맛있어. 잘 찼대. <목소리> 왜 자꾸 레이디랑 티가 똑같아? 와, 음악 잘하네. 광고. 와, 예쁘세요. 나이스. 뭐야? 오, 영파게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아, 열심는 그렇지. 그래도 말고. 어. 오가천. 잘. 가치가네. 아이고 야! 야! 안 돼! 살았어. 오이, 외라. 호거는 왔어, 이제? 아이고. <웃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자유깡 타네 나이스요아다 어? 어? 뭐야? 아이고 살았 잠깐만 저거, 저거 가네 치고 Fairway. d e e p w a I wish. a i r w a y 나 너무 리 어이, 살았다. 굳이 제 마도나 그런 거 하고 그냥... 나아오네 마 아우 발도 안 해줄래? 잖아요 어. 막창만 이야 I c a l t do it. Oh, oh, oh.